이제 얘가 지금 3개월 동안은 한약만 먹으면서 했던 거고, 3개월 후에는 한약 한고 비타민 원 역법하고 같이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나타난 그런 변화들은, 그, 한 2, 3개월 사이 변화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내가 일단 정리해주는 건 하루에도 네. 엄마 생각부터 쭉 듣고 내가 정리해줄게요. 그, 상동 운동이 응. 생각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네, 네, 비타민 먹으면. 응, 응. 설마 비타민 먹으면서 줄까 했는데, 응. 되게 많이 응. 줄었고. 내가 뭐줄 거라고 얘기했 네, 아, 네. 네. 되게 많이 줄었고. 그리고 되게, 응. 되게 많이 차분해졌어요. 그렇죠. 응, 차분해졌죠. 네. 응. 그리고 막, 선생님들 반응도 되게 좋고. 응, 응. 응. 요즘 방학이라 학교는 안 가지만. 그렇죠. 그, 놀이 치료라던가, 응. 뭐그 치료하시는 선생님들. 네, 그... 되게. 그도 집중하는게 되게 많이 좋아졌어. 그렇지, 거.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로 상동행동이 많이 줄었고 집중력이 네. 좋아졌다. 이게 그러니까 상동행동은 이제 메가보드에도 주는 거는 뭐냐면 저렇게 짜증 날때 되면 전혀는 수갑에 계속 있는데 그런 게 없어. 상상시에는 안 나와.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네. 많이 줄었지, 네. 훨씬 많이 줄었. 저건 지금 자기가 네. 정말 응. 아, 뭔가 안 풀렸을 때. 아 근데 그것도 되게 짧게 응. 안 되면 언어 표현하고 네. 이런 이런 그 상동 행동 표현을 같이 섞으면서 하니다 이제는 보니까. 그리고 집중력이 훨씬 더 나아졌고 학교에서 수업하는데도 훨씬 더. 네 학교에 수업하는 거 지금 저번 주까지 그래도 반가울로 해가지고 나가서. 음. 되게 많이 괜찮다고 응, 사무님. 응, 응, 응. 그고 응. 데리고 가셔. 이렇게 케어해주는 선생님도 되게 많이 진하고 조용해졌다고. 조용해졌다고. 조용해졌다고. 조용해졌다고. 네, 뭐, 이렇게 졸졸 따라다니는 건 있긴 하는데, 음. 되게 많이, 그전에는 집에서 막 상당히도 많이 그렇지, 하고, 했는데 네. 요즘은 밥도 잘 먹고, 음. 되게 많이 그런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음. 그렇지. 네. 네. 그래서, 긴장이 완화되는 모습도 있다. 네. 음. 그아애가 그러니까 훨씬 더좀 편한 상태죠이아편서이 편한 상태에이아이편요이아아이 어디 갔다, 뭐 집에 가 집에서 자다가 어느 날 무슨 다른데 가서 산다 응. 어떻게 잘 자야 같이. 그래요. 그게 되게 고민이었거든 어. 이제. 그렇 그렇지. 얘네들이 네, 잠자리 바뀌면. 그렇지, 장 어, 네. 잡혀 있는 애들이 그런 게 네. 많지. 하던 규칙대로 안 되거나 네. 장소 네. 바뀌거나 그러면. 은 거기서 온 긴장이나 공포감 때문에, 네. 그, 그 힘들어 하는데, 네. 그런 게. 그런... 좀 많이 괜찮아졌어요. 그렇지. 네. 요즘은 막 어디 갔다 어디 갔다 어떻게 잘 자, 아침까 <웃음> 어. <진짜. 웃음> 엄마 편해졌겠네. 네, 다른 게, 그리고... 다른 것만 편해져서는. 음. 그렇지. 안 그리고 뭐, 언어나 발음은, 이 얘기 써놓으셨네. 네. 네. 그죠 네네. 애, 애가 발음이 좀 수월해지고. 네. 응? 네, 많이, 선생님들도 되게 잘알아들으세요 예, 음. 에는 뭐좀 쉬약과 약에 대한 뭐 사과 달라는 줄알고 선생님 어, 어. <웃음> 진도 사과족에서 일했었는데 어. 요즘 은뭐 정확하게 뭐 오줌 마리뭐이 뭐 어. 화장실 갈 거요 가고 어. 싶어 뭐 이런 얘기라던가아니 하여튼 뭐딱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 잘알아 음, 음, 이게 이제 갈비면 선생님들한테 자기 의사 표현할 때 이제 그 네. 통상적인 의사 표현이 다 전달될 수 있을 네. 정도로 네. 발음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네. 그렇지. 이게 이제, 그, 내가, 정리를 해줘볼게. 무슨, 뭐냐면, 일단은, 그, 이제 일단, 애가 비타민 영양 요법을한 이유를 어떤 게 설명해주고, 어? 왜냐면 그래야지 이유를 엄마가 더 지속해야 되거든? 애가 첫 3개월 동안에 감각적인 게 되게 좋아진 거예요. 예를 들면, 눈맞춤이 좋아지고, 시선 처리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사람 이야기할 때, 호명, 그러니까 부를 때, 진호야를 부를 때 듣고, 어? 대답도 하고, 그러면서 엄마하고 이제 상호작용을 할수 있는 상태가 됐던 거잖아요. 네. 그치? 그런데 애가 학교에서의 생활이나 이제 이런 게더 진척이 안 되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서도 진척이 안 됐던 게 뭐냐면 계속 상동행동하고 응? 그 다음에 알수 알 없게 짜증내고 신경질을 내고 신경질 내고나 이, 이런 것들이 많았던 거거든. 근데 그런 상동행동이나 자폐들이 보여지는심각한 상동행동이나 짜증이나 이런 게다 뭐냐면 불안이나 공포감이 서는 거예요. 불안, 공포감과 긴장 상태. 얘가 진호가 그게 너무 큰애더라고 크래네요. 큰 그런데 불안이나 공포감이나 긴장들을 이완시킬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이 한약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수 있는데 얘가 워낙 나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영양제에서도 그런 쪽을 갖다 조합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훨씬 많이 그 긴장이 완화된 상태를 네. 보이는 거지 환경이 바뀌어도 응? 네. 두려움 자체를 별로 안 느끼는 거고 그 다음 에 이제 내가 뭔지 모르지만 그 훨씬 더 기분이 좋은 상태가 유지되잖아 네. 그러니까 짜증 나는 상태가 있어도 훨씬 빨리 해소가 되는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거 따라서 상동행동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응? 네, 두 번째 해준 게 뭐냐면은, 그, 이게, 는 여행제가 지금 여러 가지, 가 한, 5섯가지 있는 것까지 될지그런게 조합이 된게또 하나 죽은 뭐냐면은, 얘 혀의 움직임들 있잖아요. 응? 음. 그런 그 움직임이나, 신체 움직임이나, 혀의 움직임을 좀더 좋게 만드는 쪽 약이 들어가 있어요. 음. 영양제가 그런 것들이, 그, 래서 언어 발달. 응? 그러니까, 얘가 이제 상호작용은 전에, 사, 그한 3개월 하면서, 상호작용은 되니까 초보적인 대화는 되던데 도외계와 같이 외계어 같이 많이 나와서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혀가 풀려지게 되니까 이전보다 발음이 또렷해지면서 언어 전달력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한양만으로 감염 효과가 굉장히 느린 시간 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아서 애들은 아주 얘기 들으면 그냥 한약만으로 해도 되는데 지우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좀 속도를 내려고 영양제처방을 하면서 그걸 또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지금 영양제처방해준 거는 응, 그거 비용을 만들가 계속 쭉 있잖아 한 2년 이 정도 먹는다고 생각하면 돼, 되고 그 다음 이제 6개월 동안에 나타난 지금 변화를 총괄적으로 얘기해주면 이런 거예요 어, 그런, 그런 엄마가 느낄 때 이런 분느껴는 애가 되게 자연스럽지 않아 네. 그러니까 애, 애가 그 이렇게 상동인도 많이 줄었지만, 네. 응? 그 지금 나는 신경질낼때 내가 여지껏 봤던 것 중에 가장 어린이 네. 일반, 일반 애들 모습하고 네. 거의 비슷하잖아. 굉장히 안정감 생긴 거예요 감각적으로 굉장히 안정감 생겼다고. 그니까 그래서 보고 듣고 들려 말하고 이런, 이런 상태가 어, 언뜻 보는 자폐가 아닌 듯한 응? 착각이 될 정도의 자연스러운 느낌들이 있다고. 그렇지? 그래서, 영향보법을 같이 하는 게더 좋을 것같아이좀더 응. 설명해 주세요. 응.